안녕하세요. 네, 민정쌤입니다. 네, 오늘 네, 세경쌤도 같이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경쌤님, 라운드 숄더는 어떤 것들을 많이 불편하게 느끼실까요?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과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말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오늘 이 라운드 숄더 댄 분들을 위해서 쉽고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운동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네, 그, 있죠. 네,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우리 구독,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자리에 엎드려 주세요. 발하고 발 사이는 골반 너비를 놓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굽혀서 이렇게 팔꿈치 옆구리 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네. 팔꿈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일단 매트 끝선 정도 여기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손을 팔꿈치보다 약간 더 바깥쪽으로, 손의 간격이 조금 더 바, 팔꿈치보다 바깥쪽으로 넓어지게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손바닥 상체에서 손부분에서 팔꿈치까지는 뜨지 않게 잘 바닥으로 내려 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턱을 약간만 안으로 집어넣고 머리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머리가 올라갈 때 처음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이제 등에 힘을 쓸 거예요. 위, 위쪽에 등을 천천히 들어 올려 주세요. 네, 팔꿈치는 더 아래로 내리고 아래쪽의 등도 들어 볼게요. 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보고 천천히 등뼈를 하나하나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내려갈 때도 힘이 있습니다 네, 이마 살짝 바닥에 대시고요 다시 손과 팔꿈치는 내려주시고요 이 견갑골 밑에 있는 아래쪽의 등을 천천히 들어 올리려고 해보세요 여기에 힘을 주시면 훨씬 이 등은 강해지고 앞쪽에 가슴 쪽은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거든요 내쉬면서 내려갈 때 배를 당기고 등뼈를 하나하나 내려가는 등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번 정도 반복을 해 주시고요 특히 상체에서 이 어깨라든가 팔이 아프신 분들은 이등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손을 바닥에 잘 내려 놨기 때문에 어깨나 손목 쪽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등만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팔꿈치를 안으로 조금 더 옆구리 쪽으로 가까이 가져와 볼게요 이때 어깨가 이렇게 위로 으쓱 올라가지 않게 팔꿈치는 조금 더 아래쪽 옆구리 쪽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팔꿈치보다 손은 살짝 바깥쪽으로 팔꿈치는 옆구리 쪽으로 모아주려고 합니다 네. 이제 견갑골을 등 뒤에서 살짝만 안으로 모아주세요 네,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이 이부분을 등에 살짝 견갑골 잡아 놓으시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손과 팔꿈치는 계속 바닥으로 내려 주시고요 등뼈 아래쪽에 등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 앞쪽에 가슴 있죠? 가슴을 바닥에서 살짝만 더 들어 올리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등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죠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천천히 등을 내려주세요 네, 내쉴 때 내려가는 힘도 계속 끝까지 사용해 줍니다 이번에는 어, 팔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손바닥을 살짝 바닥에서 1cm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동작은 어깨가 많이 말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을 일단은 바닥에서 들려고 해주세요 팔꿈치 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천천히 들으시면서 등이 올라갈 때 손등도 살짝 위로 더 들어볼게요. 네, 손이 많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경우 등이 조금 더 많이 말려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아래로 내려주세요. 손이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게 등이 내려올 때 천천히 같이 내려주세요 이 어깨 안쪽에 요 깊은 안쪽에서 약간 틀어져 있는 면을 교정을 하는 동작이거든요 자, 팔꿈치 그대로 내리고 손을 살짝 바닥에서 들어주세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등을 위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등이 올라갈 때 팔꿈치 계속 내리시고요 손등 살짝 더 뒤로 밀어주세요 네, 이 앞쪽에 가슴, 이 면이 활짝 펴지게 됩니다 내쉬면서 네, 배를 당겨주시고요. 등 하나하나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팔꿈치 내려주시고요. 네, 들이쉬면서 올라가보세요. 네, 등이 구부정하고 어깨가 많이 말려서 위쪽 어깨 되게 아프고 가슴 쪽이 많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있는 분들은 정말 이 동작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내쉬면서 네, 배를 당겨주시고 아래로 내려가볼게요. 네. 자, 이제 양손을 가슴 쪽 옆으로 가져오시고요. 이제 이렇게 등을 지금 많이 힘을 써서 강화를 시켰잖아요. 등의 힘을 한번 느끼면서 코브라 자세를 상체를 한번 일으켜 볼게요. 손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등을 위로 쭉 들어 올리면서 상체 일어나 볼게요. 네. 훨씬 평상시에 본인이 할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등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천천히 엉덩이 뒤로 이제 아기 자세로 가볼게요. 잠시 네, 등쪽 발등 옆으로 손을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이 어깨 쪽 잠시 그리고 등에 긴장도 풀어주시고요. 이제 들이쉬면서 상체 위로 올라오세요. 들려서 이렇게 등을 들어올리는 자세를 했을 때 지금 느낌이 어땠었어요? 느낌은 이제 등 뒤쪽에서 되게 강력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 손바닥과 팔꿈치를 강하게 누르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거를 처음엔 안하고 했었어요 한 번은 근데 네. 목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이거를 꾹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등 근육이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거를 네. 느꼈거든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음, 네. 여러분들 보기에는 되게 동작이 범위가 크지 않지만 등은 정말 효과적으로 힘을 많이 쓸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체 쪽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